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입니다. 오늘은 먹을수록 힐링되고 포근한 느낌마저 드는 메시트 포테이토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정말 간단한데요. 저는 스테이크나 샌드위치 사이에 넣어서 즐겨 먹고 있는 요리입니다. 한번 드시면 감자의 크리미한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아주 간단한 레시피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감자의 껍질을 벗겨줍니다. 저는 또 남편이랑 같이 먹을거라 감자 3개를 준비했는데요 감자를 먼저 삶을거라서 빨리 익게 하기 위해 깍둑썰기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물에 소금 티스푼의 반 정도 넣어주시고요 감자를 넣고 끓여줍니다 끓기 전에 감자랑 물이랑 같이 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한 8분 정도 더 익혀주면 푹 감자가 익더라고요. 중간에 감자가 잘 익었나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감자만 건져서 믹싱볼에 넣고요. 먼저 스푼이나 저는 스푼도 사용해봤고 또 감자가 잘 으깨지지 않으신다면 포크를 이렇게 사용해서 또 감자를 으깨 주시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메시드 포테이토를 너무 자주 만들어 먹고 있어서요 저의 주방기구 완소템 요메셔 툴을 가지고 감자를 으깨 주곤 합니다 참고로 일본 여행 갔을 때 다이소에서 구입한 아주 저렴한 주방 도구 메셔예요 먼저 감자를 삶을 때 소금을 조금 넣어 줬지만 한 두세 꼬집 정도 소금을 더 넣어 주시고요. 잘 섞어준 다음에 우유를 넣어 줄 건데요. 우유를 한세번 정도 나눠서 넣어줍니다. 이 으깬 감자를 아주 크리미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인데요. 처음부터 우유를 많이 넣으시면 감자가 자칫하면 너무 묽어져요. 그래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상황을 보시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우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자 감자의 크리미한 정도를 취향대로 즐겨주시면 되는 거죠. <웃음> 그리고 저는 감자가 살짝 청키하게 덜 으깨진 이런 식감들도 좋아해서 크리미하지만 조금 청키한 감자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후추도 조금 넣어주고요. 그 다음 버터를 조금 넣어주시면 버터의 그 고소한 맛과 우유와 크리미하게 잘 섞여서 너무너무 맛있고 포근한 그런 매쉬 포테이토 맛을 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벌써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감자 우유 버터만 있으면 한 요리시간 10분에서 15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매시드 포테이토였습니다 감자가 정말 좋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아주 든든해서 또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보시고요. 조금만 먹어도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고기랑 곁들이시거나 남은 메쉬포테이토는 샌드위치나 크래커 위에 올려서 또 즐겨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다음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